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누구라도 그 사람과 오래오래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무슨 공식인양 어떤 시기가 지나면 권태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크게 싸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녀가 사귀기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서서히 콩깍지가 벗겨지고 애정이 식어지고 그러다 보면 헤어지는 게또 어색한 것만은 아니라고 인정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사귈 때는 좋을 거다 지금이 좋을 때다 나중엔 다 그런 거 의미 없어 이런 선배들의 조언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정말 모든 연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내 남자와 또내 여자와 연애를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남들과는 분명히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혹은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근데 또 연애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이 사람도 별 차이 없구나 진짜 연애는 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봐 하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엔 좋다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식어가고 그렇게 또 이별을 하고 이렇게 연애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내 주변에 아주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아 죽는 커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연예인 부부들 중에도 인꼬부부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걸또 생각해보면 연애 공식이 100% 맞는 건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90% 정도는 연애 공식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나에게도 그런 남자가, 그런 여자가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원래 팔자가 이런가 봐 여자복이 없는 팔자인가? 남자복이 없는 팔자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헤어졌던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상대에게 마음이 식기 시작할 무렵부터 혹은 내가 상대와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는요 분명 나는 상대에게 어떤 서운함이나 불만이 있었던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둘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미래가 느껴졌을 거고요 내 상대는 나한테 마음이 변한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도 내 상대에게 마음이 식어가는 게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해서 이별을 하게 되거나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게 되겠죠 그래도 가끔 나는 요내 마음속에 아직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내 주변 지인들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해요 그리고 그 지인들로부터 원래 연애는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마음 식는 건 어쩔 수 없어 야 그럼 그게 평생 좋아 죽을 줄 알았냐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죠 이제는 연애 공식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좀 굳혀지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쓰레기 같은 마음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놈이나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찝짝거리는 여자가 아니라면 한 번쯤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요 여전히 연애 공식에서 벗어난 인고부부들도 있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서로 좋아 죽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는 여전히 부럽잖아요 그러면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애 공식을 인정해 버린다면 그게 맞는 거라면 나는 이제 누구를 만나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잠깐 좋았다가 싸웠다가 나중에 이별할 거잖아요 결론이 뻔한 걸또 잠깐 좋자고 시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잠깐 좋고 오랫동안 아플 건데 왜 시작을 해야 할까요? 나는 분명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내 상대방과 오래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분명히 나는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 상대도 나와 오래가길 원했고요 내 상대도 나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내 상대도 나를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했단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혹 내전 남친은 쓰레기였어요 내전 여친은 정신 이상자였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판단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 전남친, 전여친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라 판단한다는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엔 잘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힘들게 했고요 나에게 마음이 식은 게 느껴졌고 그러다가 나를 떠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해왔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이 들고 그것이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했고요 상대는 노력을 안 했으니까 끝내는 게 맞겠죠 또 나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정도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내할도리를다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가 상대에게 마음이 식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나를 쉽게 만든 내 상대는 결국 쓰레기겠죠. 그리고 요내 상대도 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기분 그대로 똑같이 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요내 상대에게 구제불능인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근데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을 내 상대도 똑같이 나에게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고 말이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심리를 가진 두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후에 대화가 잘 되거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가 서로가 잘했다고 생생만 내게 될까요? 혹 이렇게 대화에 나서게 되면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됐으니까 서로의 생각을 좀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니면 쓰레기였네, 구제불능이었네 그게 확실하네 라는 쪽으로 상대방에 대한 낙인을 찍게 되실까요? 오랫동안 사랑하려고 연애를 시작했고요 둘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신 걸 텐데 그 의도에 맞게 정말 제대로 노력을 하신 건 맞을까요? 아니면 의도만 갖고 계시고 싸우려고 노력하셨던 건 아닐까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싶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신발장을 열어봤는데 신발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 신발 하나를 꺼내서 깨끗이 닦아 놓으려고 했어요 그 신발을 닦고 나서 보니까 옆에 신발이 또 더러워 보이네요 그렇게 신발 하나하나씩 닦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신발을 화장실에 가서 닦는 동안에 오며 가며 신발에서 떨어진 흙이 거실에 널려졌어요. 신발은 깨끗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집을 청소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집은 조금 더 더러워졌겠네요. 그렇다고 내가 오늘 하루를 띵까띵까 놓은 건 분명 아니죠. 나는 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 마음 먹은 대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하루의 시간을 다른 곳에 허비한 것밖에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또이 신발을 닦는 것이 청소와 전혀 무관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 목적은 집을 깨끗이 하는 거였냐 신발장을 깨끗이 하는 거였냐 아니면 신발을 깨끗이 하는 거였냐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루 종일 노력을 한건 맞다고요 그런데 원래 목적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 있었다면 어쩌면 내가 신발을 깨끗이 닦은 것을 누군가는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 억울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건내 상대의 몫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억울함을 표현하기 전에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혹시 착각할지도 모르는 내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정말 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이 의도와 맞는 제대로 된 노력이었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와 내 상대가 처음에 연애를 할때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라고 시작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내가 상대에게 서운한 기분이 들었을 때내 상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죠 내가 상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때 내 상대도 나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지금 드는 어떤 기분이 내 상대와 같은 기분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는 노력을 해야 내가 정당하게 노력을 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적어도 내 상대를 비난할 수 있으려면 요 내가 상대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처럼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상대보다 부족한 행동을 하면서 그냥 상대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관계는 또잘 이끌어가고 싶은 욕심을 부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연애의 공식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 연애는 다 그렇게 되더라 라고만 생각한다면 나는 내 상대를 쉽게 포기하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연애의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내가 늘 부러워했던 내 주변에 있는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좋아 죽는 그 커플처럼 내 연애도 내 사랑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응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